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3회 화요일 방송 네수중 1에서 3 수입니다. 회기분석 자료죠. 매주 화요일에 올려드리는 회기분석 자료입니다. 지난 회차에는 이렇게 했죠. 22, 23, 29, 38을 뽑았는데 여기 38이 나왔습니다. 내수에서 안 보이시면 17, 25, 40일 살펴보세요. 그런데 우선은 17번이 나왔고요. 이번 회차 자료 살펴볼까요? 참그 전에 공동구매 이번 회차로부터 공동구매 하기로 했잖아요. 어, 그, 멤버십 회원은 공동구매 신청을 내일까지 마감해 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들어 신청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이번 회차 공동구매 들어갈, 공동구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까지로 완료해 주셔야 돼요. 원하시는 분은요. 자, 그러면, 이번 회차 자료 보겠습니다. 1053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했습니다. 아, 오늘은 4수 중 1에서 3수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분석자료 보기 전에 몇 가지 더 추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규칙수입니다. 어제 그 약수 또는 제의수 올려드렸는데 이거 어, 한수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추가합니다. 어, 어제 15개를 보여드렸죠. 어, 여기는 어, 대상수가 32입니다. 32가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간 수가 있어요. 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제 15개에다가 이거 추가해서 16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차의 규칙 수는요. 아, 이거 참고하시고요. 저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예요. 어, 지난 이차에 올려 드렸더니 어, 이거 한 자료가 어, 오류가 났죠. 전멸했어요. 그래서 지난 회차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0% 적중이 안 됐죠. 어, 이거 하나가 우리 나섰습니다. 어, 지난해 차 7연, 7연멸일 때 올려드렸는데 어, 지난해 차에 안 나와서 이제 여기가 8연멸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수는 어, 이렇습니다. 3, 4, 7, 11, 31, 41, 4, 35. 보너스 볼 35까지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8연멸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지난해 차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아주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재 지금 8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에는 헌터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데 구연멸까지 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이거를 여기 각자 이수 중에서 약한 수로, 제외수로 잡고 계시는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한 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찾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틀리고 맞고 그거 보다도 함께한다는 의미니까 한 수씩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도 매주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이번 2차는 불주변수가 이렇습니다. 어, 개수는 적은데 이렇게 흐트러져 있죠? 흐트러져 있어요. 가지런히 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어, 대상수는 2, 4, 6, 8, 9수네요. 어,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어, 또 다섯 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수가 대상수가 작으니까 이건 다섯 개는 안 나오겠죠? 가끔다 아주 가끔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불주변수인데요, 어, 한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계시는 어, 어 제의수에 가까운 약수들이 있다면 그거 대입을 하면 이번에 차는 이 불주변수가 간단해서 어 그래서 쉽게 찾아질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고정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네수중 어, 1에서 3 수입니다. 어, 회기 분석 자료죠. 회기 분석 자료예요. 어,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번 에차도 원본은 개수가 어, 지금 많죠. 많아요. 그렇죠. 자이 중에서 헌터가 어, 이, 이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여기 한 수씩 보여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이번 2차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